Yeah. Mm -hmm. 도타2를 사랑해주신 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DN의 선을 맡고 있는 정인호 이승환입니다 지난 2월 16일 시작으로 k d l 이 시작이 됐는데요 벌써 시즌2까지 종료가 됐죠? 그렇습니다 한국 도타2 선수들의 빠른 성장과 더불어서 k d l 이그 흐름을 같이 한다고 하니까 굉장히 좀 뿌듯하고 그렇습니다 그 기대에 좀 부응하기 위해서 저희가 티어1과 티어2의 경기 방식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네 예, 먼저 이제 티어1 방식이 바뀌게 되는데요 아, 시즌2까지는 3판 2선승제로 모든 경기가 치러지다 보니까 조금은 안정된 방향으로만 그렇습니다. 경기가 네. 네. 진행되는 그런 경향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 박진감 넘치는 경기로 바꾸기 위해서 단판제로 아, 경기가 변경이 되는 걸로 아, 결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총 4개 팀이 풀리그 방식으로 4라운드를 진행을 해서 총 24경기의 티어 1 경기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네. 아, 총 4라운드의 경기가 이제 끝나면 최하위 팀은 티어2로 네. 바로 강등이 되게 되고요 아, 3위, 2위 팀은 플레이오프를 진행을 네. 해서 아, 이, 이미 결승에 올라가 있는 1위 팀과 함께 아, 상금 1000만 원을 두고 경쟁하게 됩니다 네. 지금 보면 은 시즌3부터의 어떤 1위부터 4위까지의 랭크는 이제 숫자에 불과한 게 아니라 모든 게다 의미가 담긴 네. 그런 룰로 변경이 됐다는 말씀드리겠고 결승전에서는 이제 지더라도 준우승 팀에게 또 500만 원의 상금이 주어지면서 아, 결승전 규모가 조금 더 확대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어, 뭐 기본 승리 수당 500만 원에서 연승 상금이 100만 원씩 추가돼서 최대 4,500만 원의 상금을 받았던 게 KDL 시즌 2의 상황이었었다면은 아, 네. 어, 이제 시즌 3에서는 승리 수당 200만 원에서 연승 상금이 100만 원씩 추가가 되고요. 아, 어, 그리고 이제 최대 연승 상금이 300만 원으로 고정되어 있는 어, 이런 그 방식으로 변경이 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최대 500만 원씩 누적돼서 총5천0 0만 원의 상금을 받게될수 있는 거죠. 아무래도 최근의 상황을 보면 굉장히 치열해졌기 때문에 과연 네. 어느 팀이 또 어떠한 상금을 가져갈지도 벌써부터 좀 기대가 됩니다 티어2 경기는 기존 방식이 유지가 됩니다 네. 야, 기존 방식처럼 풀리고 진행이 됩니다만은 기본 승리 수당이 20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축소가 됐고요. 네. 예, 그리고 연승 상금도 10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아 어, 감소해서 최대 상금이 1,000만 원으로 티어 2 같은 경우는 좀 축소가 됐어요. 그런데 티어 2의 경우는 100만 원의 기본 출전료가 지급이 되기 때문에 학생 참가자가 많은 이 티어 2 같은 경우는 아, 조금 더 이제 상황상으로는 좀 좋아졌다. 아,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예, 이게 티어 2에 잔류했던 하위권 팀들은 사실 승리를 못 했을 때는 아 그럼요. 본인들의 부담이 어느 정도 있었는데 그걸 해소하기 위한 안정적인 어떤 장치가 네. 예, 만들어졌다고 생각이 들고요 티어 쟁탈전은 이번 시즌부터 삭제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대신 이제 티어 1의 최하위 팀은 티어 2로 바로 강등이 되고요 네. 예, 티어, 티어 2의 1위 팀은 바로 티어 1으로 직행을 하는 예, 이런 네. 시스템으로 바뀌었죠 그만큼 더 치열해질 것 같습니다 이어서 이제 여러분들이 아실만한 법연 확대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티어 3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은데 네. 이번 시즌부터는 컴페티션 리그가 삭제가 됐고요 그렇습니다. 이제 AMD 온라인 리그와 PC방 리그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아마추어 여러분들의 손길을 좀 기다리고 있다는 말씀을 덧붙여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할 수도 있어요 이런 부분이 결승전 번외로 그시즌의 MVP에게 어마어마한 혜택이 좀주어진다 그래요 네. 그전에는 이제 그 결승전 우승팀에게 진꾼을 제작해줬었는데 진꾼 외에도 개개인의 선수에게 아이템 이제 장비가 주어지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얼라이언스 로드다이버유령자격이나 뭐 네. 뭐 DK 아이스 아이스 아이스의 원소술사 같은 개인 어떤 명예가 담긴 아이템이 제작이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승팀과는 관계없이 시즌 내에서 진짜 엄청난 활약을 보여준 이런 선수를 지목을 해서 그 선수의 이름이 달려있는 아이템이 제작이 됐다고 하니까 선수 입장에서도 굉장한 명예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듯 정말 많은 것들이 변화된 KDL 시즌3 벌써부터 기대가 되는데요 네. 어떤 식으로 이 제도가 경기 내에 녹아들 수 있을지 저희는 이제 시즌3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인호. 이승만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